<목소리> <목소리> 뭐야? 이게 나야? 조금 작아진 것 같다 스마 있어 처음보다는 꽤 오래 매달린다 <목소리> 신호조절 잘해 펀치. 수는 안먹어도 다시마는 꼭 먹는다 한번 먹어봐 잘 나와 오늘도 잘 부탁해 개토끼 okay. 토끼들의 영역 싸움 저 작은 흰놈이 항상 이긴다 개인 휴식시간 포기해가면서 열심히 찍고 만드는 이유가 있다. 나를 지켜봐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내 영상 업로드는 다이어트 생존신고랑 같은거다. 오늘도 생존신고합니다.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